두 번째, Look at this painting first. 자, 이 그림을 먼저 보, 보세요. The seaside landscape is so peaceful and beautiful, isn't it? 자, seaside landscape. 그 바닷가 해변의 경치 풍경. 단어 그대로 해변의 풍경이 너무 아주 very 이미죠, peaceful하고 beautiful해 보이지 않나요? Beautiful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아름답. 그렇지 않나요? 부가의 문문이죠. 네, 앞에 있는 the seaside landscape을 대명사 is로 받고 부정이 아니면 부정으로, 긍정이면 그니까 부정이면 부정으로, 긍정이면 부정으로, 앞에가 is니까, isn't it? 이렇게 물었어요. 부가의 문문. 자, 바닷가 풍경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The town of this panning is landscape with the fall of a c r s 자, 타 i t l e of. 뭐뭐의 제목. 이 그림의 제목은, 이렇게 이탈릭, 뒤, 앞으로 비스듬히 있는 거가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입니다, 제목이. 자, 이카로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다이델러스의 아들이에요. 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미로를 만든 사람, 손재주가 아주 많은 그 장, 장인인데, 그 장인의 아들이에요. 이카루스의 펄, 할때이 펄, 추락이야, 추락. 어디 갔어? 추락.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 이런 소리예요, 제목이. 이 위대는 모모와 함께 또는 모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리야.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 제목이. 그, 즉, 그 그림에 이카루스가 떨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따라서, so, can you s p e r e i c a r u s 자, 그렇다면, 볼수 있나요? 뭐를. 자 이제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 간접 의문이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요게 아주 핵심이야. 뒤에가 주어 동사라는 거, 의주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크로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면 직접 의문이야. 의문 where is 이카로스? 할텐데 앞에 can you see? 이런 어떤 간접 의문을 의문 문 붙이는 말들이 앞에 붙죠. I don't know. I wonder. Can you tell me? 뭐 이딴 것들이 붙어서 뒤에 의문문이 들어가는데 그 의문문이 원래 의문문, 직접 의문처럼 들어가는게 아니라 네, 평서문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문사는 일단 앞에 놔주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Can you see? 보일 수 있나요? 보이나요? 이클스가 어디있는지 보이나요? 이런 얘기죠. Do you see two legs that are sticking out of the water near the ship? 자, do you see? 보이나요? Two legs. 두개 다리. 근데 that 했어요. that 하고 나서 동사가 나오는 걸 보아, 뭐죠? 예,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뭐, 뭐, 한두 다리. 뭐, 한두 다리야? 스 t 킹아 k i 브 까지. 뭐, 뭐, 밖으로 내 뻗고 있는, 이런 얘기인데, 삐져나온. 예, 밖으로 나온 이 말, 이란 소리예요. 뭐 밖으로 나와? The water.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좀, 음,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스 t 킹아 k i 브 g o u 물 밖으로 삐져나온. 다두 개의 다리가 보이나요? 근데 그게 어딨냐면, near the ship. 배 근처에 물 밖으로 삐져나온 툭하고 나온 두 개의 다리가 보이나요? This is Icarus in the famous myth in Greece. 자 이것이, 이, 이게, 그게 바로 Icarus인데요. In the famous myth, 아주 유명한 신화에, 근데 그 신화가 in Greece, 그리스에, the Greek myth. 라고 하면 되 는데, 그냥 i 그리스 국명 으로, 더썼어 그리스 에전해져 내려오 는유 명한 신화 에등 장하 는이카로스 입니다. in the m y t h i c s father, u s s father, m a d e w in g s f o r h i m w i t h f e a t h e r s a n d w a t a n d t h l d h i m t o s t a y a w a t f r o m t h e s u n the m i n the m y t h 신화에서 i s a t r i h e 이 s 그럼, 선생님 소유격이 왜 s가 없습니까? 이렇게 s로 끝나는 소유격은 s를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이크러스의 아버지가 만들어줬어. 뭐를, 날개를, force. 예, make는 4형식에서 3명식으로할때 force죠. 이크러스에게. 근데, 날개 만들어줬는데, 어떤 음, 날개를 만들어줬냐면, 깃털과 왁스로. 그러니까 깃털과 왁스로. 새 그러니까 깃털을 막 모아가지고, 밀랍으로 붙여서 왁스를 저기죠, 날개를 달아줬어요. 이 탈출해야 되거든, 미로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 신화 내용을 보면, 보면 좀알수 있을 텐데, 탈출해야 돼서 날개를 이제 만든 거야. 그 밀랍이라는 것은 벌꿀을, 그, 벌집에 쓰이는 그런 왁스, 촛놈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붙였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 told him to stay. 그에게 말했다. told는 오역직동사로투부동사를 쓰죠.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개를 만들어줬는데 깃털과 밀랍을 붙여가지고 그에게 to stay away 떨어져 있으라고 해요. away는 주로 from을 같이 써서 뭐뭐로부터 떨어지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떨어지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 힘은 이카루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카루스한테 날개를 만들어줬고 태양에서 떨어져 있어라고 말했어요. However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It girls didn't listen. 듣지 않았어요. 어디 들어가는지 이 문장의 위치라든지 뭐연결서라든지 however 알아둬야지.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있겠어그 뒤는. flew too close. 아주 가까이. close to the sun. 여수툰 전체다니까. 태양 가까이 날아갔어. 그러니까는 하늘 날개를 달고 탈출한 것까지 좋았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 막, 태양이, 그때 당시 그리스 신화의 내용은 태양의 신에 막 도전하는 거야. 나도 태양의 신에 가까이 갈수 있다.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태양 뜨거우니까, 왁스, 그, 촌농 같은 걸로 한 거니까, melted, 천농 왁스가 녹고, 녹았고, 그는 떨어졌어. fell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지. Now look at the entire Again. 자 이제는 그럼 다시 그 사실을 알고서는 다시 한번 보자 이거 Look at the entire.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전체의 그림을 봅시다. 아주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despite 하면 뜻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인데 전체 사라뒤 명사가 나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접속사도 뭐뭐에 불구하고 있어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거. 근데 그거랑 바꿔 쓸수 없어. 왜 여기가 명사니까. 접속사는 제 주어동사가 나와 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despite은 뒤에 명사만 나와야 돼. 뭐에도 불구하고 The tragedy of Icarus에도 불구하고 이카루스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카루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 그럼 슬프지. 뭐가 죽었는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People are going on. 그 그림 속의 사람들을 보니 계속해서 하고 있어. 뭐를? 뭐를? Their everyday activities. 아무 상관 없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고요. 그건 이카스의 출현 굉장히 큰 일인데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어떤 그런 그림을 해석하는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t s t i l painting still look peaceful? 자 아까까지 평화로웠는데 여전히 Does the s t i l painting still 여전히 아직도 look 예, 동사 뒤에 형용사 보이죠? 이 형식, 아름다워. 아이거 평화로워 보이나요? What do you think the artist is trying to tell us? 자, 중요한 거또 나왔네. 간접 의문에서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원래 여기 있던 의문사 what이 앞으로 갔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라고 하죠? What do you think? 원래 the artist가 뭐를 우리에게 말하고? 말하려고 하나요? 라는 걸물 한다고 생각하나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w h 이라는 걸 앞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야. What do you think? 뭘? 아리스가 예술가, 화가가 what is 그러니까, trying to tell us what?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런 의문문이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t artist가 주어져. 그 다음에 is t r y i n 동사죠. 그래서 의주동인데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는 상황. 왜? think 때문에. 그래서 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럼 당신은 이 화가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죠. To t e 그림에서는 이카루스가 추락하고 있는 건 되게 조그맣게 표현해 놓고, 일상상황 사람들이 그, 일상,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그림의 제목은 뭐야? 이카루스 추락이란 말이지, 그죠? 이카루스 추락이 있는 풍경. 그러니까 이카루스 추락을 되게 사소하게 옆에다 그려놓은 그런 그림의 해석법이죠. 자, 어쨌든 그림은 그렇고, 내용을 잘, 잘 익혀두고, 문법적인 거, 간접 의문, 특히, 조심할 거요. 네, 연결사, however, so, 이런 문장의 순서, 문, 단락의 순서. 다, 그러니까 거의 내용을, 에우다시피할 것.